아휴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 제가 찾았습니다 자 오늘은 핵꿀잼 도와려자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자제프의 상점인데요 여기서 뭘 하려는 거죠? 밥 어! <웃음> 아니 시장하 가자마자 우리 밥이 무슨 잘못했다고 바로 십자가로 봉인하나요? 그렇게 박살나버린 팝. Rest in peace. 자, 다음의 목표는 제프입니다. 너이 녀석. 뒤에 숨어가지고 그냥 구경만 하면 끝나? 어? 내 십자가 만좀 봐라. 와, 제프까지 봉인 되다니. 오 마이 갓. 이거이거이거 이거 이거 완전 그냥 난봉꾼 그 자체잖아요. 이거. 야! 다음 목표는 그러면 누굴까요? 목표는 누구? 목표는 누구? This is 알너블리노준비 됐어? <웃음> <웃음> 아직 한발 남았어. <웃음> 제발! <웃음> 제발! 포기어어 <안> <웃음> 이거 완전 깡패네요 깡패 자 이번에는 새로운 또다른 괴물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저 괴상 괴물의 정체는 뭡니까 아, 어, 완전 괴물이 되어버린 슈퍼 스크리치네요 어우 징그러워 야찐 괴물 됐는데요? 오, 어디까지? 어디 쫓아? 어디까지 쫓아? 이야! 불탄망. 잘 가렴. <웃음> 그다음은 뮤턴트 그냥 시크가 아닙니다. 뮤턴트 시크의 등장. 오, 초거대야된 시크인데요. 아우 이거 잡혔다. 어메 어메 어메 어메. 아! 단자다. 던져서... 쓱싹 해버리네요 이거 어, 엄청나게 되데요자문 열어! 제본삼정 에 들어 또쏙해놔데 어허이 어딜 신성한 십자가를 건드리려고 어 왜요? 야야야야야 돈 야, 야, 없으면 가 헤비헤비 어? 어? 어? 어 뭐야 나이 코인밖에 없잖아 끄다면돈벌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 뭐야? 몰래 훔쳐가는지쓰고요 <웃음> 십자가 몰래 가져갑니다 에이 오너 피스 이에요!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십자가에 맞고 사망 헬로우? 이에요? 응? I'm here for the interview 뭐야? 비즈니스맨이 돼버린 시크인데요? Welcome I have been expecting you Oh, okay. 안녕하세요. Uh, yeah, I like filled out the form. 안녕. 안 um, Let's get, get started. Hi, hi, Maddie. Hello. Welcome to the interview. How are you today? I'm doing great. Thanks for having. 다내 기분 좋습니다. 내 일단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i n g me here. Awesome. So, Maddie, if you could be any character from a video game, who would you be? Maybe like Sonic, b e 'cause he had a good movie. 음... 뭐, 뭐... 제 최애 캐릭터는 뭐... 뭐 열었습니다 OK, Sonic Really? The Robots game called Doors? Uh, no, I haven't. I've never heard that before, actually. Really? It's actually a great game. It's actually oh, a great game. It's actually a great game. You 뭐, should 뭐, try o u h a m e 지금 uh, 시키 yeah, 회사에 취직하려고 Now, 하고 있는데 면접이 쉽지 you 않네요, you 이거. Have with it. The Doors, can you escape them? Yeah, I think I can. 모두 oh, oh, 뭐, 탈출할 수 있냐고요? We're looking for someone who's up for a challenge and based on your mm. answers i think you might have what it takes for this skill 오막 꾸준하는 인재를 구하고 있나봐요. for the interview. your high. n 라 I w a s n t w a r k i n g about a game. welcome to seek incorporated. Yeah, 시크에 회사 온걸 환영한다. 아자. welcome. Okay. 와. i hate this. I quit. Where is the exit? 아! What? 이딴 회사가 어디서 나 그만둘 거야! 나가면 초고가 어디예요? Where is it? 어? 아, oh, you, you can't leave. 그럴 땐 마음대로지만 나갈 땐 아니란다. What? No way. That's like illegal. Is it though? Let me show you out. 비 h a 라고 알파야? Yeah, I am. See you. 아, 이 자식 안 되겠어. 시크 yeah. <웃음> <치크> 사장님과의 추격전. 쓱쓱쓱쓱 <웃음> <웃음> <웃음> 이루아 시크 손 소환 땅땅땅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자 o w shall we start the tour? i l u s t w e v p i n s t d e s anything 다음은! 슈퍼 스크리치가 탄생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0 0 0 0 0 0 0 0 0 0 0 0 0 안 되겠다. 그렇다면 강제로. 헤딩샷 d 오... i n g t i s coming together. 됐어 온다. 진짜 큰거 온다. 큰거 왔다. <웃음> 좋아. 완성이야. 궁극의스크래치저스크래치가 <웃음> 저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였군요. 자 다음은 엠보 씨. 2D? 예 원본 버전이구요 이렇게 죽는 모습인데 만약에 엠보시가 실사판 3D다 이렇게 쫓아오면 은 상당히 무섭죠? 다시한번 보자 이게 원본 엠보시 그리고 3D 엠보시 좀더 실감넘치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엠보시가 좋으신가요? 원본이 좋으시다면 좋아요 3D가 좋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다음은 2D 잭 아이고 뭐냐면 깨꼭 튀어나오는 2D 그리고 잭 3D 와우 오야 보자마자 너무 놀라가지고 뒤집어져버리는 그런 사태네요 어 나는 3D가 훨씬 더생동감 넘치기는 한다 어뭐 이런 식으로 3D 잭이 만들어지고요 다음은 앰부스가지나간면서 와타리, 이카 t a i 뭐야? 너, 하는 놈이야? 이 구역 러시는 나라고. 이미야 말론 누구세요? 저 어제부터 여기 취직했는데요. 빨리 better get out of here. 하. 아! 여기 내 구역이니까 딴데 가라고. let's just agree that i get the player. Not if i do it d o a 야야야. 플레이어 내 okay. 거라고 건들지 마. 에이 y I guess that leaves me no choice. 나가서 에이, 가